지금 장난 아니야! 비, 불이 밑에서 <웃음> 올라간다고! 지금 누가 보게 역광이에요? <웃음> 지금! 아, <웃음> 어, 회장만! 여기... 마... 자 어, 오늘 캐몬의 특수분장팀이 오셔서 요 할로윈 분위기를 뽐내주고 오, 계십니다. 자 보헤미안에 오셨고요. 오오 네, 역시 퀄리티가 잘하죠. 성함이 뭘로 변장하신거죠? 저... 포코의 뭐였지? 아! 오르타 저희 작년에... 오셨어요? 코코가 1등 했었거든요. 아 진짜요? 오오 네, 그 작년 거 아마 사진 찾아보시면은 아그 앞에 이렇게 다 해놓으셔가지고 정말 잘 꾸며놓으셨었거든요. 아 똑같이 진짜... 저아 저보러 네. 오셨구나. <웃음> 아 여기가 어떤, 제가 좀 유명해요. <웃음> 아또 아, 또 오셨구나 작년에 네, 이어서 이번에 아, 이모님 분장으로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, 몰라봤네 아 흘렸어 아, 아, 아, 웃겨가지고 아, 아, 아, 어떻게 빠텐이 아, 아, 주 업무시라고 네? 빠텐이 주 업무시라고 아좀잘 네, 아, 섞어요 네 주목하면 <웃음> 나오죠한잔한잔해한잔 드릴까요? 네한잔또어떻게어떻게한잔 아, 있어요 네 제가 네, 또 아까 나무처럼. 나무처럼. 나와봐나무하면은무처럼나나무처 저쪽 무쪽으로 가서. 럼 나무처럼. 나무처럼. 나무처럼. 나무처럼. 나무처 <소재에서> 아생 예. 손목 스냅이 역시 <웃음> 그럼 저쪽 가서 너뭐 조제하고 오시는 건데 네. 기다려 주세요 네, 조제, 네. 조제실 들어가셔서 내가 조제해서 다녀 오세요 네아 어디 장마당에서 또 이렇게 구입해 갖고 오셔 가지고 자 우리 선생님 볼까요잠 이모 저술 <저희> 주세요. <웃음> 뭐야 안팔어 아아 어떻게 한 감사합니다 아어 네, 네. 아, 되게 고상하게 나오시네요 또 아까 들어가실때랑 네, 또. 제가요? 어, 네 <목소리> 원래 좀 고상한 사람인데 <목소리> 아, 한번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, 맛있죠? 제조하신 거 맞나요? 아니요 네 열심히 열심히 산소화 어... <웃음> 이상한 탄소화 <웃음> 네 답이었습니다 주대는 장자 두망으로 아마 이 정도는 잘생겼다 뭐... 네. 짱이다 잘생겼어 정말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탄다 피고 싶은데 <웃음> 피고 싶은데 아. 아 고기 타네요 네 고기 먹어야 돼요 아! 네. 자 그래서 또 여기 두 번째 분은 뭘로? 저 저는 그냥 배신자니까 <웃음> 배신자요. <웃음> 네, 배신자. <웃음> 원래 아, 제가 네. 목 잘려 있고 얼어 죽은 좀비 분장 할 건데. 원래 요거 요거를 이제 들고 다니셔야. <웃음> 아 그렇죠. 네. 아, 네. 아 제목을 자르려고 했어요 원래. 는 네. <웃음> 근데 이제 겨울 이제 우리 추워지니까 할로윈 때는 꼭 할로윈 시즌 추워지거든요. 그래서 얼어 죽기까지 한 걸로 해서 좀 아, 그래 보려고 했는데 네. 메소디 연기 해보려고 했는데. 어? 그럼 메소디 연기 잠깐 5초 동안 한 번. 아 얼어 죽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알아가지고 메시지 안, 해가지고 메소드 아, 안 네. 나오거든요. 알겠습니다. <웃음> 예, 그래서, 그래서 제가 배신자예요. <웃음> 배신자였고요. 자 <그래서 이렇게 웃음> 네, 여기 네네 여기 세 번째 <웃음>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. 네 <웃음> 뭘로 제 친구예요. 남, 남친데 뽀뽀. 토니에서 탄산소는 놓치를 안 하시네요. 네. 애중하시나봐요. 예저 애중이에요. <웃음> 네. 탄산수를 해주고, 네. 네, 네. 뭘로 등장하시고요저형 아픈 사람. 아픈 사람. 네. 어디가? 마음이. 마음이 마음이, 마음이, 마음이, 마음이 아프다. 아프냐? 나도 아프다. 어. <웃음> <웃음> 그렇다 자, 그럼 여기 마지막. 아, 네.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언니, 여기 약간 어둠이니까 살짝 <웃음> 네, 음. 어떻게,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? 바이, 뭐, 뭐 괜찮긴 한데, 가거든 지금 괜찮은데? 하거든요. 네. 조명빨 제대로 받고 있어야지 아, 거짓말 하는 거예요. 지금 장난 아니야. 비, 불이 밑에서 <웃음> 올라온다고 지금 누가 보여. 역광이에요? 아니, 회장 막. 여기 정구색 등이, <웃음> 조명빨이. <조명가리. 웃음> 아, 네. 네. 네. 그쵸. 렇렇죠그 아닌 것 같은데 갑히 아, 뒤에가 그왜 화장대에 가면은 아. 그그거처럼딱 그렇게 나요. 와 그러니까 나와요. 뒤에가 아, 거기더라고요. 네. 네. 네. 네. 뒤에가. 네 사람이 어, 배경에 네. 눈이 가고 있어요. 아, 그래. 그 어, 네. 렌즈 장난 아니다. 정면으로 보시고. 네. 뭘로? 네, 네. 어, 어, 뭐. 오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와. <우와, 웃음> 네. 오. 네. 와, 렌즈 진짜 황색으로. 어, 또 한잔 하시니까 더 느낌 있네요. 뭘로 분장? 아. 특별한 주제는 없지만 어... 그냥 예쁘고 싶었어요. 그냥 약간, 예쁘게 약간 할로, 할로윈을 할로퀸. 즐기고 싶었어요. 할로퀸처럼. <웃음> 네, 네. 할로퀸이요? 네. 할리퀸이죠. 할리퀸. <웃음> 아, 술한 잔에 혀 갖고 있는. 오케이 아, 오케이. 당장 두 방짜리 술이랑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. 고기 터 고기 터. 이게 우리가 이름. 아무튼, 이제 진짜, 즐거운 수고, 시간 수고, 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해 오후 4시 고마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해피 할로윈. 해피 할로윈.